깔때나 바보까 <웃음> 그래서 쟤네는 썸이야 뭐야? 어 글쎄요 아, 자막이 잘안 보이는데 그러면 좀더 가까이 놔줄게 아 그냥 그냥 내가 그냥 내가 눈이 좋아져서 와볼게 응? 하나 둘셋 얀! 하나 둘셋 얀! 얀 얀! 어, 와잘 보인다 어디 다녀 온 거야? 스마일 날식 갖고 왔는데 그렇구나 어? 어디 가려고 또? 이번엔 내가 타콘을 갖고 올게 뿅뿅뿅뿅뿅뿅뿅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뿅, 아이고 이번엔 안 뚫렸다 <웃음> 어 이번엔 스탠딩 마이크로 아, 하나 둘셋얍 이번엔 내 모자를 걸쳐볼게 하나 둘셋얍 됐죠? 됐죠? 빠른 수술 빠른 회복 비앤빛 AI 스마일라식아잘안 풀리네 아, 자료 찾은 건데 한번 이거 좀봐줘 어, 아, 아, 잠깐만. 음? 와, 너눈 대박. 다시 벗어봐. 다시? 다시 깨봐. 나 좋아 안경 올려? 안경 내려 안경 내리지 말고 올려? 안경 뭐 올려? 안경 내려 안경 올리지 말고 내려 올릴까? 말까? 벗을까? 말까? 벗을까? 말까? 안경 던져! 시력 교정술 고민을 던져버릴 비앤빗 AI 스마일라식지난면 음. 잘를래 냅뒀다 맞아 그거 좀푹 쉬어야 된다 하더라 어제 눈수술해서잘 안보일텐데 필요한거 있으면 불러 설마 우리 다친거 아니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제 눈에 모든 안경과 렌즈를 벗어버리고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와.. 제 스마일 나시겠다 이제 안경과 렌즈를 향한 행복한 안녕 b 앤빛 AI 스마일라식 이런 일이 저에게 닥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열심히 수술 받아요 힘들겠지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수술 안 받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술을 안 받겠다니 제 각막 조직들도 어쨌든 생명이에요 내가 절개하려 하면 각막들 도 느낄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BMB 다이어 스마일 라식인데 각막을 2mm 이내로 최소 절개해서 수술 시간까지 단축시킨 다음 눈으로 가는 부담을 다 줄였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BMB AI 스마일 라식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각막 <웃음> 손상을 최소화. BMB AI 스마일 라식. 우리 간다 수고. 뭐야? 다들 어디 가요? 응? 뭐 무슨 말인지 몰라? 2월 14일 키스데이잖아. 너 남친 거 없어? 아니 없어요. 아 없었어요. 없어요. 이거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음. 그냥 없을지 수있 유감. 걱정 없어요. 안구 건조증 발생 확률 최소화. 비앤비 AI 스마일 라시. 네 비앤비 강남밝은세상 응가입니다. 네 비앤비 강남밝은세상. 네, 강남 네 고객님. BNB 강남 밝은 세상 안과는 47만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당신에게 최적화된 수술을 추천합니다. 27년 노하우와 최첨단 인공지능의 환상의 콜라보. BNB AI My l a s 데이터가 47만 개. 대신뭘본 거지? BNB 강남 밝은 세상 안과.